뭐야? 저거 그냥 뽑아요. 오랜만 맞지? 맞지? 좀늘살졌네아살졌네 저는요? <웃음> <웃음> 네. 사람이 두명 있는데 왜한 명한테만 칭찬해 주시죠? 사람이 한 개로 <웃음> <웃음> 솔직하시네 원래 재지않요저 사실 오늘 아침에 좀 족팔렸습니다 지우면 뭔가 지는 거 같아가지고 요 아 근데 오해하실 것 같은데 술 많이 안 마셨어요 오늘 촬영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마시고 어 일찍 마시고 빨리 집에 귀가한 다음에 술을 살짝 이제 깨랑말랑할때 버린 짓입니다 땀이 확나네 <웃음> 어, 뭐 줬어요? 맛있는 거는 뭐? 잉국 오빠 팬분께서 주신 초코 과자를 들고 왔어요 아진짜어 로고에 감사드린다고 음. 그래서 소속사 직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식거리 <웃음> 근데 오빠한테 드릴게요 아 그래 <웃음> 맛있게 먹을게 요즘 우리 매니저님이 사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찍고 있어요. 잘 찍네요. 제 작품입니다. 진짜 이건 똥으로 찍었다. 진짜 수박주스로 만들어낸 사람을 사진을 고르는 기준이 있다면 기준이요? 일단 길 길어 보여야 돼요. 여기 영업비밀인데 저 어, 오늘 일단 이거 이어올릴 겁니다. 이따가 음. 요즘 그에 이제 사복 입고 아니 이 친구가 사진 너무 잘 찍으니까 원래 저 추리닝만 입고 다니거든. 요 근데 사진 너무 이쁘게 찍으니까 나도 이제 욕심이 나는 거야. 어 이쁘게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요즘 그냥 뭐 이렇게 다 세팅돼 있지만 그 전에 그냥 보통 추리닝을 입는데 트레이닝복 같은 걸 입는데 좀 이쁘게 입고 나옵니다. 사람이 명품이니까 사진도 잘안보이저 밖에서 우리가 좀 많이 찍고 마스크를 내리기좀보시요 네. 네. 네. 게어때자정상 네, 시현이 오빠한테 물어볼게요 전화 이따가 거가하리 처리해 줘. 마음가아카메새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네. 네. 네. 습니 네. 네. 네. <웃음> <웃음> <그거 좋은데? 웃음> 컷이요